안녕하세요. 신길동 더샵파크 입주민인데요. 입주한 지는 한 열흘 정도 됐고요. 어, 욕실에 줄눈이 변색이 있어가지고 어, 유튜브를 통해서 행복한 집 대표님이 시공하는 걸 보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어, 대표님께서 그냥 4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열심히 해주셨는데 정말 그 결과는 대만족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 추천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집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여기는 영등포구 신길동 버샤파크 아파트 이고요 입주하신지 열흘 정도 되었습니다 오늘 졸리성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많은 연락을 주세요 네이버 검색창에서 행복한집 본사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확인하실 수있고요 유튜브에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합니다. 많은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집 대표입니다. 오늘 줄눈시공 진행한 곳은 신길동 더샵파크 아파트이고요. 이곳은 거실에 있는 공용욕실입니다. 바닥 줄눈시공, 젠다이 줄눈시공, 욕조 실리콘 네, 줄눈시공 진행하였습니다. 실리콘 오염방지 코팅을 진행하였고요. 색상은 스노우 화이트로 줄눈시공 진행하였습니다. 네, 바닥을 보시면 기존의 타일 사이 백색 시멘트 오염되어 있던 것 제거하고 폴리올레 아스파틱 줄룸제를 사용하여 줄룸시공 진행하였고요. 색상은 크림 브라운입니다. 바닥과 변기 테두리 그리고 바닥과 벽이 만나는 테두리 줄룸시공 진행하였고요. 시공전 영상과 시군호 영상을 비교해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많은 연락을 주세요. 1577-9302, 1577-9302 행복한 짓 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집 대표입니다 여기는 더샤프평 117동 4 0 5호 구경하는 집이고요 오늘은 주방 상판 오염방지 UV코팅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코팅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집 대표입니다 여기는 더샤프평 117동 405호 구경하는 집이고요 오늘은 상판 연마코팅을 진행합니다 코팅하기 전에 상판에 있는 상처 스크래치 이걸 먼저 점검하고 있는 중이고요 먼저 체크한 다음에 연마를 진행할 것입니다 지금 시공하기 전에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계시는 올라노코팅 사장님이십니다. 행복한 집 대표입니다 오전에 기존에 오염되어 있던 부분 다 제거해내고 지금 블루 시공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라인더로 거실에 있는 바닥 배에서다갈아낸 후에 1차 주입을 하고 지금은 2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집 대표입니다. 오늘 줄눈시공 진행하는 곳은 서울 동작동 이소힐스테이트 아파트이고요. 오늘은 공용욕실 바닥과 욕조 주변 실리콘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욕조에 있는 오염된 실리콘을 제거 중입니다. 시공하는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됐어요? 네, 넘었 네, 됐어요? 대표입니다. 이곳은 가천 센트럴파크 플루지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거실 폴리싱 타일 주루식공을 진행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이고요. 폴리싱 타일 600mm 정사각형 타일입니다. 기존에 시공되어 있는 백색 시멘트가 오염이 되어 있어서 이곳을 제거하고 친환경 제품인 폴리오레아 아스파틱 줄론제를 사용하여 줄론 시공 진행해 줄 예정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전후 영상을 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은 많은 연락을 주세요. 1577-9302, 1 7 7 9 3 0 2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집 대표입니다. 이곳은 가천 센트럴파크 프로지오 아파트이고요. 지금은 아파트 거실에 있는 홀싱 타일 줄론 시공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공되어 있는 백색 시멘트 제거 중인 모습이고요. 백색 시멘트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기존에 아파트 시공할 때 타일 마감재로 백색 시멘트를 사용합니다. 저희는 1급 발암물질인 백색 시멘트를 제거하고 친환경 제품인 폴리오레아 아스파틱 줄론제를 사용하여 블루 시공을 진행해 드립니다 시공 전 영상과 시공 후 영상을 비교해 보시고요 입주 전, 입주 후 거실에 있는 폴리싱 타일 블루 시공을 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많은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집 대표입니다 영상에 보이는 곳은 과천 센트럴파크 프로지오 아파트 거실입니다. 거실에 있는 폴리싱 타일 줄눈시공 하였고요. 시공 전 영상과 시공 후 영상을 비교해 보세요. 시공 전에는 백색 시멘트 마감되어 있던 거 제거하고 시공 후에 폴리오리아스파틱 줄눈제를 사용하여 시공을 해주었습니다. 수는 알류를 사용하여 시공하였고요. 아파트 건축하면서 타일 마감재인 백색시멘트는 1급 발암물질로서 건강에 해롭습니다. 입주 전이나 입주 후에 거실에 있는 폴리싱 타일, 포세린 타일, 줄룬싱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연락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집 대표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 줄러시공을 진행합니다. 거실, 대리석 전체 둘러시공, 화장실 두 곳, 현관 한 곳, 해서 전체 네 곳을 줄러시공 진행합니다. 이곳은 15개 동 1,600세대 되는 아파트 단지이고요. 건축된 지 6년 되었습니다. 오늘 줄눈시공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콕콕 눌러주세요. 네이버 행복한 집줄눈시공 검색하시면 다양한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집에서 줄눈시공 진행할 아코로 리버파크 아파트 거실입니다. 거실을 보시면 인조 대리석이고요. 기존에 시공되어 있던 벨에서 줄눈이 까맣게 변해있고 곰팡이가 피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시공되어 있는 것은 아데스 줄눈제이고요. 이것은 방수가 되지 않아서 곰팡이가 핍니다. 이것을 갈아내고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나서 폴리오레아 아스파틱 줄눈제를 사용하여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줄론 시공 진행한 아코르리버 파크 아파트의 거실 모습입니다. 바닥은 복합 대리석이고요. 기존에 시공되어 있던 시멘트 부분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청소한 후에 폴리오레아 아스파틱 줄론제를 사용하여 시공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타일색과 비슷한 라이트 골드를 사용하였고요 기존에 시공되어 있던 것은 방수가 되지 않아서 대리석 전체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폴리오레아는 코팅자이기 때문에 물에 침투하지 않고 방수가 돼서 곰팡이가 피어나지 않습니다 기존의 시멘트 제거하고 줄륜제를 1차 진행하고 후에 또 2차를 진행하여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줄륜시공 문의사항은 1577-9302, 1577-9302 로 연락을 주세요 네이버 행복한집 줄륜시공 검색하시면 다양한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집 대표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논현 한진 로저힐 아파트 줄루시공을 진행합니다. 여기는 건축된 지 18년 정도 되었고요. 작년 2021년도에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1년 되었는데 화장실 바닥을 보시면 타일 사이 변기 테두리 오염이 많이 되어있고요 변기 테두리를 보시면 곰팡이가 표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일 사이 시멘트 부분을 보시면 노랗게 변색이 되어있고 주변을 보시면 바닥과 벽이 만나는 타일 사이 테두리 보시면 곰팡이가 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욕조 실리콘 기존에 되어있는 걸 보시면 노랗게 변해있고 이쪽 부분은 까만 부분이 곰팡이가 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벽탈 부분도 색이 변해있고요. 욕조 실리콘은 오려내고 재시공을 한 후에 오염방지 코팅을 할 예정입니다. 젠다이볼 보시면 실리콘 마감이 되어 있고요 색도 변해 있고 실리콘이 열정하지 않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오려내고 재시공을 한 후에 오염방지 코팅을 할 예정입니다. 세면대 보시면 실리콘이 색이 변해있고 변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젠다이 세면대 욕조 실리콘은 제거하고 재시공 후에 코팅을 할 예정이고요. 화장실 바닥, 번기 테두리, 바닥과 타일이 있는 그 사이에 오염된 부분을 제거하고 줄로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줄로 시공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집 대표입니다. 지금은 화장실에 있는 바닥 오염되어 있던 백시멘트 갈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변기 테두리 보시면 기존에 오염되어 있던 테두리 부분을 갈아내고 있는 중이고요 바닥 타일도 누렇게 오염되어 있던 부분을 파내고 있는 중입니다. 셀면대와 인조 대리석 젠다잎 실리콘, 욕조 실리콘 오염되어 있던 부분들을 지금 제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소하고 블류시공 완성한 후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집 대표입니다. 오늘 전류 시공 진행한 곳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로조힐 아파트고요. 1년 전 리모델링을 하 했던 화장실입니다. 오염되어 있던 타일 사이 백시멘트 제거하고 변기 테두리 재시공하였습니다. 변기 테두리는 아덱스 실리콘을 사용하여 재시공하였고요. 폴리오레아 아스파틱 줄론제를 사용하여 코팅을 하였습니다. 색상은 루나 스노우 화이트입니다. 화장실 바닥 타일은 폴리오레아 아스파틱 줄론제를 사용하였고요. 색상은 루나 다크 그레이입니다. 시공전 영상을 보시면 비교 가능하고요 인조 대리석 선반 세면대 실리콘 욕조, 실리콘, 기존에 오염되어 있던 실리콘 다 제거하고 재시공한 다음에 폴리오리 아스파틱 줄런제를 사용하여 코팅을 하였습니다. 시공 전 동영상을 보시면 곰팡이가 켜 있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집 대표입니다. 여기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호텔이고요. 호텔, 객실, 화장실, 줄눈시공 진행하였습니다. 객실은 300개 정도 되고요. 전국에 있는 호텔 관계자분들 화장실 줄눈시공 원하실 경우 많은 연락을 주세요. 유튜브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합니다.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행복한집 본사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와 다양한 시공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집 대표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있는 호텔 화장실 줄련 시공 욕조 나노 코팅, 세면대 UV 코팅, 수전 나노 코팅을 진행합니다. 거울도 나노 코팅 진행하고요. 영상을 보시면 이것은 세면대이고요. 세면대 오염되어 있는 부분을 갈아내고 유 v 코팅을 진행합니다. 수전을 보시면 지금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때도 묻어있고요. 이것을 코팅을 해줄 겁니다. 욕조를 보시면 욕조도 색이 변색이 되어 있고 많은 스크래치가 나있습니다 기존의 욕조를 연마를 해주고 나눔코팅을 진행합니다. 욕조 주변을 보시면 실리콘도 오염이 되어 있고요 오염된 실리콘을 제거하고 재시공한 후에 코팅을 하실 예정이고요 바닥을 보시면 타일 사이 에 시멘트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오염되어 있는 시멘트를 제거하고 친환경 줄론제인 폴리오레아 아스파틱 줄론제를 사용하여 시공할 거고요 안경기 하단을 보시면 실리콘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오염되어 있는 실리콘을 제거하고 재시공한 다음에 해줄 예정이고요. 오늘 서울에 있는 호텔 객실 300개 중에 한 개를 변르시공 진행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유튜브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행복한집 본사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와 연락처, 다양한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집 대표입니다. 영상에 보이는 곳은 서울시 마포구 글래드 마포 호텔입니다. 호텔에 있는 화장실이고요. 화장실에 있는 욕조와 바닥 타일과 변기 테두리 세면대 거울 전체적으로 줄눈 시공과 나노코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욕조는 변색이 되어있던 욕조를 샌딩에서 오염물질을 갈아내고 나노 코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깨끗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세면대를 보시면 기존의 세면대가 오염이 되어 있고 스크래치가 많이 나 있었는데 표면을 샌딩해서 갈아주고 UV 코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코팅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전도 코팅을 해줬고요 나노코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거울도 나노코팅 진행하였고요 기존에 오염되어 있던 거울과 욕조 파티션 유리를 샌딩해서 표면을 갈아주고 나노코팅 진행하였습니다 화장실 바닥 타일은 기존에 오염되어 있던 시멘트 제거하고 친환경 줄눈제인 폴리오리아 스파틱 줄눈제를 사용하여 줄눈시공 진행하였고요. 색상은 스노우 화이트 알류를 사용하여 시공하였습니다. 변기 팻들이 오염되어 있던 실리콘을 재시공하였고요. 전체적으로 줄눈시공과 욕조 나노코팅, 세면대 나노코팅, 유리 나노코팅 진행하였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많은 연락을 주세요. 1577-9302 네이버 검색창에서 행복한지 본사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와 연락처, 다양한 시공영상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집 대표입니다. 지금 이곳은 화장실이고요. 화장실 세면대 상판 대리석 연마 코팅 진행하였습니다. 시공한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보시, 보이는 곳은 천연 대리석이고요. 시공 전에는 각종 오염이 되어 있었고 스크래치도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마하고 코팅을 해준 이후로 사진을 보시면 영상을 보시면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세, 수전을 보시면 수전도 물때가 깨있던거다제거 됐고 광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수전은 나노코팅을 진행하였고요. 세면대 상판은 연마하고 UV코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많은 연락을 주시고요. 1577-9302, 1577-9302, 행복한집 본사로 연락을 많이 주세요. 네이버 검색창에서 행복한집 본사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와 다양한 시공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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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집 대표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있는 호텔, 화장실, 줄눈시공 욕조 나노코팅, 세면대 UV 코팅, 수전 나노코팅을 진행합니다. 거울도 나노코팅 진행하고요. 영상을 보시면 이것은 세면대이고요. 세면대 오염되어 있는 부분을 갈아내고 UV 코팅을 진행합니다. 수전을 보시면 지금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때도 묻어 있고요이것을 코팅을 해줄 겁니다. 욕조를 보시면 욕조도 색이 변색이 되어 있고 많은 스크래치가 나 있습니다. 기존의 욕조를 연마를 해주고 많는 코팅을 진행합니다. 욕조. 주변을 보시면 실리콘도 오염이 되어 있고요. 오염된 실리콘을 제거하고 재시공한 후에 코팅을 하실 예정이고요. 바닥을 보시면 타일 사이 시멘트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오염되어 있는 시멘트를 제거하고 친환경 줄눈제인 폴리오레아 아스파틱 줄눈제를 사용하여 시공할 거고요. 안경기의 하단을 보시면 실리콘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오염되어 있는 실리콘을 제거하고 재시공한 다음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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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판지 대표입니다. 영상이 보이는 곳은 호텔 화장실이고요 욕조, 연마하고 나노코팅 진행하였습니다. 시공전 사진과 시궁후의 사진을 비교해 보시고요 지금은 시궁후의 영상입니다. 기존에 오염돼 있던 욕조, 연마하고 나노코팅 진행하였습니다. 세면대를 보시면 세면대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시공 전 사진과 영상을 보시고 비교해 보세요. 지금은 상판 연마하고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화장실 바닥을 보시면 시공 후의 모습이고요. 시공 전에는 기존에 오염되어 있던 시멘트 사진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노우 화이트 줄눈제를 사용하여 줄눈시공 진행하였고요. 친환경 제품인 폴리오레아스파틱 줄눈제를 사용하여 시공하였습니다. 수도 수전을 보시면 시공 전에는 물때가 묻어있었는데 단호코팅을 해준 상태이고요. 보시면 코팅이 되어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시면 나노코팅이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욕조 파티션 요리 나노코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시공전 영상과 시무후 영상을 비교해 보세요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유튜브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합니다 많은 연락을 주세요 네이버 홈페이지 행복한 집 본사, 행복한 집 본사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와 다양한 시공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지 대표입니다 오늘은 안양주 마석에 있는 심석중학교 화장실 줄눈 시공을 진행하고 있고요 화장실 7군데 전체 리모델링 진행한 후에 줄눈 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면대 쪽에 실리콘 시공을 하였고요 실리콘 한 다음에 실리콘 오염방지 줄눈 시공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장을 보시면 여기는 세면대 주변이고요, 세면대 위에 실리콘 시공을 하였습니다. 실리콘 시공한 후에 줄련 시공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집 대표입니다. 오늘은 남양주 마석에 있는 심석중학교 화장실 7군데 줄눈시공 진행하였습니다. 이곳은 화장실 전체 리모델링을 진행하였고요 인테리어 진행한 후에 화장실 7군데를 저희 행복한 집에서 줄눈시공 진행하였습니다. 바닥 전체 줄눈시공, 세면대, 실리콘 오염방지 코팅을 진행하였고요 화장실 바닥 전체와 세면대 전체 실리콘 시공 및 오염방지 코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집 대표입니다. 영상에 보이는 곳은 서울 서빙고 초등학교 운동장이고요. 오늘 줄눈 시공 진행하였습니다. 줄눈 시공 진행 후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영상과 후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많은 연락을 주세요.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행복한 집 본사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칸 대표입니다 오늘 줄눈시공 진행하는 곳은 서울 서빙고 초등학교 화장실이고요 오늘 날짜는 2022년 11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수업이 없는 날이고요 지난주 토요일날 한쪽 화장실 줄넷시공진행하였고요 오늘 남은 한쪽 줄눈시공 진행합니다 친환경 줄눈제인 독일제 폴리오레아스파틱줄눈제를 사용하여 줄눈시공 진행하고요 무독성입니다 알료는 참수 알료인 초콜릿 색을 사용하여 줄눈시공 진행합니다. 줄눈시공 진행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많은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관계자분들께서는 화장실 줄눈시공 필요하실 경우 많은 연락을 주세요. 1577-9302, 1577-9302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행복한 집 본사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와 많은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많은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줄로 시간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집 대표입니다. 오늘 줄눈시공 진행한 서울 서빙고 초등학교 화장실입니다. 지난주에 여자화장실 줄눈시공 진행하였고요. 오늘은 남자화장실 줄눈시공 진행하였습니다. 완성된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남자화장실이고요. 기존에 시공되어 있던 백색시멘트 오염된 것을 제거하고 친환경 줄눈제인 폴리오리아스파틱 줄눈제를 사용하여 시공을 하였습니다. 폴리오리아스파틱은 방수제이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지 않고 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양변기를 보시면 양변기 아래 헤들리 오염되어 있던 것을 줄눈제를 사용하여 코팅을 하였습니다. 소변기를 보시면 소변기 테두리도시공전에는 까맣게 변해 있었는데 줄로지를 사용하여 코팅을 해주었고요. 바닥 전체를 보시면 깨끗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전국에 계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관계자분들께서는 줄눈시공 원하실 경우 많은 연락을 주세요. 저희 행복한집에서는 서울 서빙고 초등학교 마석에 있는 심석중학교 건국대학교병원 서울 국제고등학교 기숙사 화장실 220개 줄눈시공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연락을 주세요. 15779302 15779302 네이버 검색창에서 행복한집 본사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와 많은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